a는 양수여야 하고 a는 1이 아니어야 하고 b는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네. <웃음> 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a가 양수이니, 얘는 이렇게 있을 때, a의 x 제곱은 b라는 거랑 같잖아요. 음, 네. 그요 a가 양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식을 구할 때는 실수를 구하기 때문에 허수의 경우는 제외하고 생각을 해줘요.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요, 음. 저기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음. 실수가 아닌 수도 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되게 멋지대요. 그 다음에, 1이 아닌 경우, 1이, 1이 왜 아니냐 하면은, 음. a가 1이게 되면, 음. x 자리에,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아무리 큰 숫자, 아무리 작은 숫자가 들어와도, 값은 1로 똑같기 때문에, 음. x의 값을 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x는, 아니, a는 1이 아니어야 하고요. 음. 네, 네.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큰 이유는, 네. 일단, 음, 그, 어떤 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친구는 다 양수로 나오는 성질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b가 0이 0보다 크고 만약에 x가 마이너스더라도 그 마이너스면 은분석글로 바꿔서 써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양수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d 는 양수입니다 잘했어요 log a 1은 0이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log a에 x,y 면은 로그 a x 플러스 로그 a y 라는 조건이 있어요. 세번째 조건은 네. 어. 세번째 조건은 그 이번에는 n제곱이 되어있을때 로그 a x 마이너스 로그 a y 가 되는 조건이 있고요그 네. 다음에 네번째는 로그 a 의 x 의 n제곱이라고 했을때 그 앞에서 파트는역이 있습니다.